내가 빨리 가 그래서 봐번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, 9번, 10번, 11번, 제가 빨리 가면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안녕 안 네, 들어가 들어가 아직 안 냈어요 네 아직 안어요들세요자 네, 네, 네. 네. 네, 내일 봐 잘가 네, <웃음> 안녕 수네아봐 고마워 응. <웃음> 공도 사갖고 수네아봐감사니다내봐 Yeah. No.